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또또 1041회 토요일 방송입니다. 어, 약수에서 고정수 찾아보기입니다. 어, 1040회에 약수가 완제됐죠.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 경험에 의하면 이번 2차에는 약수 중에서 1개에서 3개 정도는 출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약수 중에서 필출 그룹에도 포함되어 있는 약수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는 채널 이름이 이제 변경됩니다. 어, 유튜브에서 11월 5일부터 어, 새롭게 핸들 이름을 정하라고, 이제, 어, 새로, 새롭게 도입된 핸들 제도 때문에, 그래서 어, 이 채널 이름도 변경을, 핸들 이름에 맞춰서 변경하는 겁니다. 어, 핸들 이름을 로또 헌터로 정했어요. 그래서 채널 이름도 로또 사냥으로 바꾸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까지 약수를 화요일 월요일날 월요일날 약수 1 2개로 올렸고요. 목요일날 2개를 추가했죠. 그래서 총합 14개의 약수가 있는데요. 어, 1040회에는 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 11개를 올렸는데 완제가 됐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 1개에서 2개 많으면 3개, 4개까지 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의 차이는 어, 이 약수에서 한 어, 개에서 세개 정도는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거 이제 최종 점검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어, 그 약수 중에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 올려드리는 것은 어, 필출 그룹에도 끼어있고 어, 끼어있어서 어, 출할 가능성이 에 그 약수들 중에서 높아 보이는 수들을 모아 봤습니다. 항상 그 약수 때문에들 실패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재일수란 말을 안 하는데 항상 약수로 잠시 빼놨다가 꼭 다시 확인하시라고 자꾸 강조를 하죠. 주의해야 될 수들입니다. 우선 다시 살펴봐야 될 1순위는 어, 퐁당퐁당 자료입니다. 어, 약수 올릴 때도 여러 차에 강조를 했죠. 어, 퐁당퐁당 그 올라간 수들이 어, 이번 이차에 3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 매 회차 1개에서 3개 정도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죠. 어, 그것들은 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이별난카페가 말씀드렸기를 어, 이 수들은 지금 저출하 시기가 아주 임박해져 있기 때문에, 어, 언제 나와도 놀랍지가 않다, 이상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 그 수들입니다. 그, 세 개가 있는데요. 어, 첫 번째는, 어, 요 3번입니다. 3번이, 음, 여기서 보면, 어, 여기서 퐁당퐁당 올라갔죠, 이렇게? 한번 나오면 죽고 한번 죽고 또 나오면 또 한번 죽고 이렇게 당퐁 당퐁 당퐁 당퐁 이번에 3번 입니다. 3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나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약수라는 약수에 약수 걸려 있는 것이 요거 한 가지 조건이라면 3번 상당히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고요. 어 퐁당퐁당 자료또 하나가 있죠. 어, 여기 세 이번 은이 차에 세 개인데요. 자 여기서는 한번 나오면 두번 죽고 한번 나오면 두번 죽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퐁퐁 당퐁퐁 당퐁퐁 당퐁퐁. 당퐁퐁. 어, 해당 수는 24입니다. 24. 어, 24도 어, 주의해야 돼요. 3번, 24번 하나가 더 있죠. 어, 또 살펴볼까요? 어, 여기 있습니다 어, 이것도 퐁당퐁당 사연속 올라갔습니다 당퐁 당퐁 당퐁 당퐁 해당수가 5위 입니다 그래서 이번 2차에 3번 24번 5번 중에서 어, 출 가능한 수가 있는지 한번 자, 다시 한번 최종 점검 하세요 어, 이걸로 이볼 때는 에 이렇게 규칙을 타고 5번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심스러울 수 있는데 아, 다섯 번, 여섯 번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으나, 아, 다섯 번 올라가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퐁당퐁당, 아, 올라간 자료들, 이 그룹이 지금 7연속 전멸 중이에요. 어, 이 별난카페가 말씀드리기를 6연속에서부터는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 길게 가면 13연속까지 갑니다만은 되게, 어, 7, 8, 9, 어, 고안에 그 출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칠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연속 전멸 중이니까, 이거 아, 주의해야 됩니다. 의심스러운 가져가셔야 돼요. 어, 3번, 어, 24번, 5번이었습니다. 어, 그 위에 퐁당퐁당 자료는 아니어도, 어, 그 의심스러운 수가 있죠. 어, 그게 바로, 어, 여기 22번이 있습니다. 22번은, 어, 그, 여기 약수 조건에 두 군데에 걸려있는데요. 아, 이거 의심스럽고요. 아, 또 하나가 있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도 어, 의심스러운 수죠. 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 여기는 37번입니다. 어, 이 수들은 어, 규칙 추측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어, 그별난카페는별난카페 어, 자료에 어, 필출그룹에도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 수들입니다. 그래서 이세 수가 또 어,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어, 이런 수들은 아,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 꼭 나온다 이 말씀도 아니에요. 아, 필출이다라는 뜻이 아니고 어, 확인해봐야 되는 수들인 겁니다. 약수, 약수지만은. 어, 필출 그룹에도 포함되어 있는 수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 이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로 어, 이번 2차에별란카페가 어, 올려드린 약수 중에서 어, 약수 중에서 어, 필출로 보고 있는데 어, 그 필출 그룹에도 포함된 약수들이 있어서 어, 최종 마무리하시면서 그거 확인해 보시라고 어, 다시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음, 이번 2저 약수는 필출 어,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다시 강조 드리는 건 음, 말씀드리지만 어, 상당히 높아요. 지난 2차에 전멸을 했기 때문에 어, 이번 2차에는 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2연속 전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그 흔하지 않고요 한번 전멸 했으면 어, 그 다음 2차에는 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수 중에서 약수 14개 중에서요 그럼 14개 중에서 어,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라고 어, 몇 개를 뽑아 왔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잘 하셔서 모두 대박 이루시기 바랍니다